뜯어보자. 와 진짜 드디어 여는구나. 중고에서 구매한 게 아니고 플랜이 받은 거예요. <웃음> 진짜 중고에서 구매한 것처럼 생겼다 이거. 너무 오래돼가지고. 우리가 산게 아니고 받았어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이사 온 기념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컴퓨터를 풀 세팅하면서 탑뷰 캠을 설치를 했는데 이걸로 뭘 처음 찍고 싶었냐면 아주 예전에 제가 구독자 수 10만을 넘으면서 받았던 실버버튼 개봉기를 한번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뜯지 않고 계속 구석에 처박아뒀던 실버버튼 개봉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키보드 좀 꺼져봐! 맘맘매야. 굉장히 낡았어요, 지금. 종이상자. 한 5년 전에 받은 건실 5년 전은 아니야.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, 한... 4년 전? <웃음> 2, 3년 전? 쯤일걸? 안 예쁘잖아. 이사하기 전 집이. 보여줄만한 장소도 없고 그래가지고. 이건 꼭 여러분들이랑 의미 있게 뜯고 싶다 해가지고 안 뜯었었는데. 뜯어보자. 와, 진짜 드디어 여는구나. 중고에서 구매한 게 아니고 플랜이 받은 거예요. <웃음> 진짜 중고에서 구매한 것처럼 생겼다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. 우리가 산게 아니고 받았어. <웃음> <웃음> 근데 그거 아세요? 실버 버튼 한번 받았던 사람이 이런 걸 분실할 수 있잖아. 그, 유튜브에 신청해가지고 다시 구매할 수도 있다. 간다 하나, 둘, 셋. 와 스펀지가 들어있어요. <웃음> 너무 아름다운 스펀지. 뒤에 안내 메시지가 있네요. 아,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. 뭐, 이런 인사겠죠? 음. 와! 그 밑에 실버 버튼이 있네요. 생각보 조그맣다. 딱, 예상한 만큼의 크기네. 음. 그냥, 나무네? 나무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, 플레임 TV, 10만. 원. 어, 이거 뭐야? 몰라. 반사돼서 얼굴 보였어? 아, 내 얼굴만 보인다고? 진짜 못생겼다. <웃음> 이렇게 실버 버튼도 받고, 여러분들이랑 함께했던 세월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네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골드 버튼을 향해서 또 열심히 가야겠죠? 사랑간다땡작대아 이거는 이제, 보시면은, 여기 뒤에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작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남겨놨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추억들 많이 많이 쌓아갑시다 와 이쁜 냄비 받침대. 오들 <웃음>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